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니 키친입니다 여러분 양배추 샐러드 좋아하세요? 오늘은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간장마요 참깨 드레싱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양배추와 너무 잘 어울리고요 고소하고 크리미한 질감의 드레싱입니다 그럼 간장마요 참깨 드레싱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마요네즈 3스푼을 넣어주세요 간장 2스푼을 넣어줍니다. 저는 양조간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미림 1분의 1스푼 1분의 1스푼은 테이블스푼에 반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꿀이나 올리고당도 반스푼, 2분의 1스푼 넣어줍니다. 식초도 반스푼 넣어주고요. 참기름도 똑같이 반스푼 넣어줍니다. 다음은 좀더 크리미한 그런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씨유 3스푼을 넣어 줬어요 그러면 좀더 부드러운 풍미의 드레싱이 됩니다 그리고 통깨도 한스푼 넣어 줬는데요 깨는 구워서 갈아서 넣어주면 훨씬 더 고소해져요 저는 그냥 통깨만 넣었어요 오늘 간장마요 참깨 드레싱의 포인트는 포도씨 유를꼭 넣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일을 넣어 주어야 훨씬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섞어주시고 꼭 오일 넣어서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간장마요 참깨 드레싱이 완성되었는데요 양배추 샐러드 위에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드시기 전에는 드레싱을 꼭한번더 섞어주세요. 마요네즈랑 오일이 분리될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섞어주신 다음에 뿌려주세요. 네, 벌써 이 드레싱 색부터 보면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약간 땅콩버터 같은 맛도 나고요. 돈가스집 갔을 때그 일식 돈가스 옆에 나오는 양배추 샐러드 의 참깨소스 있잖아요 그 맛을 집에서 느끼실 수 있는 드레싱 레시피예요아 정말 고소하고 이 양배추를 계속 먹게 되는 그런 맛이에요 제 채널에서 양배추 샐러드 드레싱 레시피를 우리 구독자님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맛에 양배추와 잘 어울리는 드레싱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만들게 된 영상이에요 이번 달은 이 고소한 풍미의 간장마요 참깨드레싱과 함께 양배추 많이 많이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